하지마요내 계란에 신경 꺼줘 n o p 계란 계 계란 고 있습니다 맛있죠? 아, 질까시가달려나자 이상하게 까지고 있어요 원래 계란이 이렇게 까지나? 이상하네? 내 계란에 신경 빠질래 미안한데 미미 뭐? 뭐? 이렇게 눈칫밥을 먹고 삽니다, 여러분. 아, 눈치게란 니는 니네 밥을 개껌도 먹고, 어? 눈고이 났다고, 어? 아니, <웃음> 야, 나 이거 첫 끼야. 나 이거 첫 끼야. 너네는 니네 밥 먹고 싶을 때 먹잖아. 난 니네 똥 치우고, 오줌 치우고, 어? 저기, 뭐야, 니네 동생, 어? 너 최, 최한이 똥 치우고, 오줌 치우고, 어? 이거는 찍어 먹는 것보다 손맛이 중요하니까 손을 이렇게 뿌려 먹는 게 맛있습니다. 응! 응! 엄마가 간다. 언또일어났 계란 하나씩만 두고 갈게. 어어 여기 너도 뭐가 빨리빨리빨리빨빨빨빨빨빨 들어갈게 엄마 음, 계란 나 계란 몇개 먹었냐? 어 알았어 아, 알았어 알았어 음, 안녕